순이, 일로와, 순이, 일로와, 순이, 일로와, 순이, 일로와, 순이, 일로와. 왜? 눈이 왜똥 쌌어? 똥쌌어너 등이 왜 그래? 왜 이렇게 젖었어? 어, 아니구나. 왜? 왜 양양거려? 뭐해 줘? 뭐 원하는 거 있어? 얘왜 과자 과자 줬잖아. 과자 줬어 내가. 까까 먹었잖아, 방금 전에. 까까 더 줘? 까까 더 먹고 싶어? 어. 얘 까까 좀더 줘라 아이고 순이 까까 한세 개만 더줘 음. 순이 까까? 순이 까까 더 먹어 얘똥 쌌어? 아니요 아까 많이 쌌어 근데 지금 왜양념인 이걸로 랑지킨거 봐라. 이걸로 순이 계획할 응. 수 있다. 일단 은 먹고 더 먹고 싶으면 따라서 먹는다. 야 지금 애들은 못 먹거든. 순이. 어안 먹어? 진짜. 망고가 올라가려고 한이 오. 오, 오 잘했어, 잘했어, 순이. 아유 꼬리 봐, 꼬리 아주 좋아서. 오. 사랑 사람. 야 니네 먹지도 않으면서 니네들은 왜 엄마 먹는데 와가지고 그래? 오. 자. 먹지도 않을 네, 거면서. 일요. 물리 엄청 사아놓들다 여보세요 밖에, 밖에 나가는거는 뭐 간식달라는 얘기야 간식, 밥뭐 이거 달라고 그럴 때꼭 그리고 똥잘 싸면 똥잘 샀다고 아유 응, 잘했어 애 잘했어 잘 왔어 하나 또 줄게 망고 너는 먹지도 않을 거면서 보고 자꾸 왔다갔다 해 우리 마지막으로 저기 한번더 갈까? 우리 저기 한번더 갈까? 올라 와봐! 순이! 그래! 올라와! 여기 순이! 어휴, 잘했어요! 애들도 빨라! 애들도 <웃음> 애들 더 빨라! 뭐 먹지도 않을 거면서 물타고 달라고 그래 너는 입에 넣어줘도 못먹으면서? 도도도도도 아. 도도고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하도도 아. 밟어, 밟었다, 아빠 <웃음> 응. 뭐를 밟어 응. 물티슈, 아, 슈즈에 주세요. 사료. 마사 밟았어? 응. 됐어, 이제 그만 줘. 너무 많이 먹으면 얘. 어, 살쪄. 몇개 줬어? 한, 살, 열 개. 안 돼. 너무 많이 아 맑아. 너무 많이 주면 안 돼. 적당히. 순이. 왜? 왜 순이 무슨 일이야 왜 원하는 게 있어 뭔데 뭔지 얘기해줘 널 따라가 봐야 돼 순이 왜왜왜 왜? 왜 이렇게 얘기 소리를 내 뭐가 불편해 밖에 나가고 싶어 안돼 밖에는 밖에 위험해 음. 밖에는 안 돼? 맘마 먹고 있어 그냥 여기 왜 통장이 왔다 갔어? <웃음> 어? 친구 왔다 갔어? 아이고. 친구 만나러 가고 싶어? 어 근데 안돼 밖에 나가면 여기 오빠 방이야 안돼문 닫을 거야 나와 왜? 밖에 올라오면 안 돼, 순이야 나가자. 밖에 날씨 더워서 창문 열면 안돼 오늘, 순이야, 순이야 나가자. 응? 이거 너희 캣타워 만들어준다고 다 오빠방에다 갖다 놓은 것들인데. 응? <웃음>